자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강의 공생의 2년 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후반기 우리가 전 시간에 전반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이 후반기에는 어, 마태복음은 어, 다른 복음에 비해서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 마태복음에 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이 공생의 2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겹치는 본문이 공생의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 공생의 2년으로 놓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6월절 베데스다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죽고 그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를 지금 공생의 2년으로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 특별히 이게 뒷부분에 어, 민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파트를 공부할 거예요. 공생의 후반기에는 이 전반기에는 우리가 좁은 문 그리고 산상수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레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후반기에는 비유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어, 이제 그 진짜로 예수님이 저의 꿈에 나타나셔서 어, 비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이 파트에선 제일 중요한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 어, 이 파트에 좀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전 시간에 그, 혈류증을 안는 여인을 고치시고, 해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어, 일반적으로는 공생의 2년에 놓고 있는데, 어, 제가 공생의 1년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어, 이 포도주에 대한 새포도주 비율을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 때 하실 때 그때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그랬죠이 관리가 바로 해당장 야이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공생의 1년으로 놓고 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공생의 1년을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해당 장 딸이.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갈릴리에 전체적으로 퍼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더니 어, 동네에 맹인들이 두 사람이 어, 따라와서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두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9장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못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귀신이 쫓겨나면서 고쳐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됐더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잘못을 책잡으려고 지금 쫙전국에 스파이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치솟게 되니까 굉장히+ 굉장히 이제 위협을 느끼고 긴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반대로 이게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게 뭐다? 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저 마법사다, 저 마술사다 저거, 저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악소문을,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 연장선에서 이제 공생의 인연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2장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이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주실 때 그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요. 어 그렇게 되니까 이 악소문을 계속해서 이제는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마법사도 아니고 최고 최고 마술사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다. 아주 강력한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어, 그래서 사탄이 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으셔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다.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니들은 누굴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건데 하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자 이건 마태복음인데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굳이 쓰고 있는 거는 구원이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이미 시작됐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리고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강한자가 누굴까요? 그리고 12장 30절에 보시면, 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니들 지금 성령을 모독한 거야?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죠. 니들 했던 말, 심판날에 다 신문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이 강한 자는, 여기서는 지금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진 거니까, 이제 바알세불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알세불, 들려서 지금 저짓을 한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소문을 굉장히 명확한 거죠. 연계의 원리를 사실 알고 있는 자들이긴 하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실 거예요. 자, 이바에세불은 탐심, 그러니까 어, 이 탐욕의 왕이었는데 루시퍼 다음 단계의 급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탐심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씌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바알 세을 들렸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그, 그 죄를 뒤집어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독을 한 거라서 이 모독은 언어를 보시면은 해를 끼치다 또는 상처를 주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거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도 그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모독죄라 그래서 이제 난죄 중에 하나예요. 3장 29절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모독죄는 영원히 어 구원받지 못하는 죄다.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죄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바돌룸의 질문들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신약 외경 중에 어 이런 본문이 나와요. 자, 어이 죄가 바돌룸에는 나다날이죠 나다날 나단할 다른 이, 이름인데 가장 큰 죄가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어 위선과 비방이 가장 큰 죄다 누구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해치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예, 저도 이것에 이제 동의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군가요? 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직분의 개념으로 보면 교황이나 뭐 목사 이렇게 직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그래서 함부로 교황이나 또는 함부로 목사에 대해서 어 잘못을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성령 모독죄가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 재판의 근거가 됐던 거 아니에요. 파문죄가 되고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볼게요 자 비슷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수 없다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10장 어, 2 6절에 보시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짐짓은 의도적으로 자원해서요 기꺼이 죄를 범한 즉자한번 회개한 다음에 다시 그 자기가 지, 자원해서 죄를 짓게 되면,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사람 이제 구원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건데, 자, 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자,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본문, 복문, 히브리서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때가 뭐냐면 유대가 이제 멸망하는 때가 AD 70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유대가 마지막으로 이제 막그 어, 열심 당원들이 전세계 열심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힘을 합해서 다시 유대를 살려보자 하면서 전쟁을 로마를 상대로 전쟁한 게그 유대 전쟁이었어요. 7년 전쟁이었어요. 자이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지금 이때 우리랑 힘을 합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싸워야지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졌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사람들을 다시 그 유대교로 가도록 이렇게 회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일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죠 배교하는 거죠. 자 그때의 히브리서가 그것을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시 타락했다 또는 알고도 이미 그 죄를 범한 그 죄는 뭐냐면 배교죄를 의미한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행하는 배도. 그래서 첫 번째는 배도의 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이나 서기관들 또는 이제 사두개인들 같이 끝까지 회개를 하기를 거부하는 죄죠. 자, 예,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 자, 이것도 성령을 모독하는지 당연히 회개를 안 하니까 지옥에 가죠. 자, 그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들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죄예요. 자,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집사든 또는 그가 권사든 목사든 그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진실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 상처 주고 비방하는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뻔히 배도하는 거고 죄짓는 건지 알면서 교단이 크고 이름이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단죄로 그냥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그 사역자를 그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게 사실은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자 외국만 나와도 함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상의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그 명예훼손죄로 다 잡혀들어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그게 생그 죄가 생각난다면 몰라서 이렇게 어, 정죄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했던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난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빨리 회개하시고 어, 주님 앞에서 그 신문을 받지 않도록 격 어, 어, 권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바알 세불 논쟁이 끝나죠. 2차 바알 세불 논쟁이 또 벌어지는데 이때는 공생의 3년이에요. 네. 강한 자 문제가 나온다. 이것은 이제 1차 바알세불 어, 논쟁에서 여기서 문제, 그, 그, 구절을 보시면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 그 영혼을 다시 찾아올 수 없다. 이제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이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 표적을 보,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나요? 메시아 맞으면 표적을 보여,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또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왕이라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당신의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요나서 2장을 보시면은요. 자, 요나가 실제로 수홀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수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홀은 지옥이죠. 우리가 그때 설명드렸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헬로 번역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이그 수홀은 땅속에 있는... 고시라고, 지옥이라고, 무더 어, 음, 음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공생의 3년에도 표적을 구하는 죄를 또한번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어,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역시,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이 언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칠병 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7개 떡이랑 그 다음에 두마리의 예, 생선을 가지고 4천명을 먹이셨어요. 4천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거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보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정을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목 매달고 있느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예수님이 화가 나서 시, 이 세대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해르새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전통적으로 나쁜 이미지인데 이 곰팡이를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종교인들의 누룩이에요. 종교인들의 누룩,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은 뭐죠? 이 사람들은 위선과 독선이에요. 그래서 위선, 도 어,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짓다 하고 있는, 나쁜 생각 다 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그 위선과, 어, 저기, 독선을 말하는 거고, 헤롯의 누룩은 정치인들의 그 누룩,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예요? 허세가 심하죠. 그리고 권력욕이죠. 그러니까 권력욕, 그리고 거짓말, 허세, 이런 거 부리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공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 하늘의 백성이라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 사두 개인들 해로처럼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이제 그 뜻이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 2장4 1절에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자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그때 회개를 했죠. 그래서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 사람들이 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제가 설명드렸었죠. 다 부활을 해요. 근데 부활해가지고 니엘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때 요나 말 듣고 전 국민이 짐승까지 다 회개했는데 니네들은 왜 회개 안 했어? 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거고. 남방 여왕은 이제 그 스바 여왕이죠? 이디오피아 그 여왕이었는데, 이, 이 여왕이 지금도 이제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이 성당까지 만들어 놓고 다, 수, 저기, 이 전통을 지킨다 그랬죠? 자, 이때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어, 저기, 배우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오게 돼요. 근데 이 솔로몬과 어떤 무역협정을 위해서 왔다는 설도 있는데 와서 이 여자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사람은 신실한 유대교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스바 여왕이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을 임신해서 오는데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고요. 그 메넬리크 왕조가 유대교를 계속 지속을 하는 이디오피아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왕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중에 예, 일어나서 이세대 사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야 나는 그때 솔로몬 보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 유대교로 개종까지 했는데 니네들은 지금 메시아인 솔로몬다 더큰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너네들은 왜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표적을 구했니 하고 또 정죄를 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12장 43장 오늘 이제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 이것도 굉장히 난제예요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 저기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 또는 물 없는 곳을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얘기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가운데 나온 비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뭐다? 더러운 존재다. 자이 더럽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설명하시면 조금 와닿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그... 동성애 동성애가 이제 수간을 한다 어떤 사람이 동물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럽다는 생각이 들죠. 자 개나 고양이가 더러운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들과 한다는 게 더러운 거죠. 자 그리고 어, 이 남자와 남자가 또는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한다 할때 더럽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하는 행동 때문에 더럽게 우리가 느껴지죠. 그때의 더러움은 어 그냥 그 우리가 먼지 쌓인 그 더러움이 아니라 그 디스커스티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막그 토할 것 같은 혐오스러운 그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귀신의 그 정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뭐 했어요? 그 사람과 관계를 했죠.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봤을 때 사람이 동물과 관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럽게 봤다는 거죠. 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에요. 이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해서 이게 원어를 보시면 은 이게 사막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이제 사막 쪽으로 황량한 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가서 아, 이거 지금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돼쉴 곳이 없네. 즉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사람이나 생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집이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집이 비어있어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가 됐고 이제 인테리어까지 다시 됐어요. 수리됐어요. 자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다? 비어있었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 빈 집으로 남아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들이 와서 자기 집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스라엘의 세대, 이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사복음서 기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온 그, 어,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다 하고 악소문을 그 전국에 지금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퍼뜨리니까 마가복음 3장에 어,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 이것을 가족으로 볼, 보는 경우도 있고요. NIV에서는 패밀리라고 했죠. 킹제인스 번역에서는 히스 프렌즈라고 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 처음에 배척했잖아요.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 여기 잠깐 이제 그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 자, 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요셉이 전처, 그니까 요셉의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낳던, 어, 그런, 그,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형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요. <웃음> 우리 개신교에서는 동생들로 보죠. 왜냐면 하 이제 첫 아들이라고 이제 분명히 써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다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저기 외경에 있는 누이들의 이름도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관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자 예수님의 그 가족관은요. 지금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고 지킨다. 이게 지금 포이에오가 행하고 지킨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비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죠. 마테 마가 누가 복음에만 나온다. 자, 이 비유는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 이 복음서 사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넓었어요. 자, 근데 이게 배를 갖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띄워놓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했을까? 그런데 이게 마이크 효과가 있대요. 물결 때문에.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약간 띄워놓고 했다.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태는 천국론이 강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본문을 이렇게 비교하도록 할 건데요. 자, 씨뿌리는 자를 이제 비유를 하실 때, 먼저 이제 집에서 나갔다 그랬을 때 집은 이제 가버나움 집이죠? 그선교 센터, 예수님의 집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제자들하고 하고 있던 곳인데, 거기에서 나가서, 어, 큰 무리가 이제 몰려든 가운데 설교를 하신 게 이제 그 비유예요. 씨를 뿌린다.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 길가에다가 또 떨어지죠. 자, 이제 이 사람을 보세요. 어떤 거는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그랬더니 이제 새가 낼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더니 이게 뿌리가 나기도 전에 이게 나중에 말라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쪽으로 씨가 한 떨어졌는데 여기 있는 씨는, 어, 자라다가 이파리가 이제 가시에 찔려갖고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백배 60배, 30배다. 열매를 아주 거두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한테는 어, 일상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일상인데,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뭔가 지금 제자들이, 어, 무슨 예수님의 설교 방식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어, 비유로 지금 얘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와서 물어봐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비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비유 말씀하시는 그 이유,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한테는 알려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그 이사야 예언을... 얘기를 하세요. 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이제 왕국의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소명을 받을 때 어, 이제 그 엄청난 그 환상을 봐요. 그래서 그 성전 보좌 성전에 그 하늘의 보좌가 인, 성전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요저요 저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손을 들었다 그랬죠? 이사야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자, 이 그때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가면은 네가 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거꾸로 가서 이렇게 얘기해 야니네들내 설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자 염려하건데 그들이 이것을 듣고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껏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다 갔더니 이 사람들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회개 못할 거다. 그 정도로 완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런 뜻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인용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바리새인들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중에는 세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적대적인 그룹이죠. 한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있어요. 나머지 한 그룹은 그냥 민중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뭐 축복 이런 거 이제 쫓아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그룹들 가운데 진짜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지금 가려버렸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어, 이제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이 해석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민중들은, 예 어려운 말로 설교하면 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소, 어, 설명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룹을 나눠서 어, 선택된 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은 제자들한테 따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한참 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안 가르쳐 주세요. 거기 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안 가르쳐 주시고 항상 제자들한테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씨 뿌리는 자로 들어갈게요. 씨는 어, 천국 말씀이죠. 악한 자는 악한 자가 뭐예요? 여기서 새였죠, 새. 근데 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은이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을 때 길가에 뿌려진 자는 뭐예요? 지금 이 천국 말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이 이제 뿌려질 때 어떤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어요. 전혀 이게 지금 들어가지 않아요. 길가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 마음에 뿌려진 것, 자 이게 영으로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생각에 그냥 길가로 뿌려지니까 이걸 바로 사탄이 어하르파조라그래서 이거는 휴거 때 이렇게 확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에, 길가에 뿌려진 것을 새가 딱 입에 넣고확 날아올라가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듣는 사람들 지금도 이 천국 말씀을 진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아뭐 그냥 또뭐 주일 됐으니까 그냥 설교 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얘기하고 머릿속에 지금 아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었는데 다음 달에 이게 돈이 빠져나가. 이런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뭐죠? 자, 이런 그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악 아, 그리고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여기좀어 포함이 되죠. 자, 그다음에 그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은 뿌리가 없어요. 말씀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요. 말미야만 때문에 자, 넘어진다는 말은요. 이 넘어진다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시련을 당할 때 배신한다 그랬죠. 실제로 이 넘어진다는 말이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배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자라다가 그 다음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조금 힘들어지면 은 그냥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거죠. 그 다음,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 자, 이게 아마 대부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텐데, 여기 보시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자, 이게 자라다가 말씀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어,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자식 문제, 무슨 돈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뭐 향락, 제, 여기 보시면은 누가 보금에는 향락이란 말까지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욕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에, 내 안에 들어오는 천국의 진리 비밀을 갖다가, 이렇게 가시가 확 찔러버려요. 그래서 숨이 막혀요. 이게 질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막힌다는 말이. 그래서 결국은 어 그것을 천국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자 이해한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듣고 깨닫다는 게 어떤 건지가 누가 보음 8장 15절에 좀더 자세히 나왔는데 이거면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죠. 지킨다는 말은 굳게 붙들고 차지하는 거고요. 인내는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말씀을 그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바로 좋은 땅에 있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이게 점점 확산되는 이미지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열매가 점점 확장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일부러 순서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잘 보세요. 100배, 60배, 30배로 거꾸로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어, 마태는 천국론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태가 얘기하는 그 천국론은 심판의 이미지가 있다그랬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도 좋은 땅 안에서도 걸르는게 지금 계속 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 안에서도 열매의 수가 차이가 난다. 어떤 거는 30배 맺히고 어떤 거는 10배가 맺힌다. 아니 100배가 맺힌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순서를 거꾸로 했다. 이제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것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 이거는 지금 제자들한테 따로 해석해 주는 거라 그랬죠. 집에서. 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등불인데 이것을 덮으려고 하면은요 여기 조그만 그 그릇 같은 걸 이렇게 탁 덮으면 불이 꺼져요 이것을 스피우스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누가 근데 불을 갖다가 켤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일부러 덮어두고 마루 밑에다가 두냐 평상은 마루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두면 불이 안 보이잖아요. 자이 얘기는 뭐냐 이 천국의 비밀은 그동안 감추어졌는데 결국 너희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진리가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그것을 어 스스로 삼가라. 정말 주의깊게 들어라. 그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갖고 있던 것도 다 뺏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가 아니면 그러니까 비유를 비유를 통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혼자 계실 때.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와 제자들을 격려하는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이 비유를 설명할 때요. 어떤 먼저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선생님,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서 유산 좀 사,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그 라삐들은 이렇게 그... 형제들 간에 했던 재산 상속 분쟁 문제도 우리는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라삐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줬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갖다가 나누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라삐로서는 할수 있는 일인데 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원어를 보시면요. 더더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디자이어예요. 그래서 너희 안, 너 안에 지금 탐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 아까 얘기한 것 안에서 이 사람은 지금 어밭 중에서는 어떤 밭에 해당할까요? 지금 가시 떨기예요.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은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 질식해서 죽겠죠. 이 상태가 그대로 되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자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가 밭에 소출이 아주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밭은 그냥 조그만 밭이 아니라 농장이에요. 대농장. 근데 이게 뭐 월마트 이마트 같이 큰그 창고에다가 이것을 놓고 그것을 에, 쌓아둬야 되겠다. 지금 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고간 너무 작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노후에는 평생 그 벌어 듣고 다 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딱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은 어떻게 되겠냐 네 준비한 것이 여러분 이 실제 이런 일들 보셨나요 그 굉장히 주변에 저는 많이 봤어요 그막 먹을 거 입을 거다 아껴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어, 정작 이것을 쓰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 사람 암 걸려서 이제 뭐, 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재산은 뭐 나중에 뒤에 뭐 후처로 오는 부인이 그 재산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이 다 죽게 되면은 무슨 그 친척이 그 돈을 갖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죠.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는 여기서 포인트는 재물을 쌓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를 위하여가 지금 포인트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자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먼저 우리는 지금... 그 양에 속한 그 물질, 물질,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가 이 개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생명은 이 생명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육신의 생명은요, 이게 땅에 속했기 때문에 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흙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육신을 가지, 땅에 속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나중에 늙으면은 못 봐줄 정도로 늙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땅으로 꺼지죠. 땅으로 꺼져서 결국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부, 수홀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땅에 속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는 아버지께서 하늘의 생명을 통해서 주신 자는 그것을 유지하는데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여기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게 지금 육신에서 먹는 물질이 필요하죠. 자,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이 뭐냐면 의예요 의. 그래서 하늘의 의, 영원한 의를 추구하는 자는 하늘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어,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지금 하늘에 속한 의의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할때 제자들이 머릿속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아 맞습니다. 노후 얘기를 하니까 맞아 맞아. 나 지금 노후 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왔는데 아 그럼 어떡하지? 어, 나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걱정을 지금 할때 예수님께서 바로 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 생각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은 뭐다? 12장 30절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다만 그 나라와 그 의유를 구하라. 너희는 뭐라,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여러분이 어... 이마트에 가서 30kg 되는 무슨 뭐 고기를 갖다가 샀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재워놓고 한 10년 동안 보관을 해서 먹겠다. 보,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썩어버리니까. 왜 그래요? 벌레가 있잖아요. 자, 이 물질은 이렇게 썩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돈도 이런 것도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뭐 수십억 돈을 갖고 있다 한들 옛날에 실제 2차 대전 때그 독일에서 그랬죠? 실제로 그 도, 화폐계치가 가치가 하루아침에 떡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돈을 가지고 집에다가 막 바르고 이거 그냥 불쏘시개로 했잖아요 돈을 돈이 지금 수십억이 있어도 감자 하나를 살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돈도 썩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어본 우리가 무엇을 물건을 살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딱 샀는데 그것을 샀을 때 거기에 딸려오는 서비스로 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옵션, 덤이라 그러죠. 자, 본질은 의예요. 의를 우리가 사게 되면 그 다음에 본질로 따라오는, 그러니까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 덤으로 따라오는 게 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땅의 축복은 우리가 땅의 축복을 덤을 구할 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의를 구할 때 그것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어, 옵션이다 덤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드한다 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적은 무리는 아주 작은 무리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주 작은 현미경같이 작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게 미크론스예요 너희들은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들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이 썩지 않게 할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줄 텐데, 너희들이 어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쌓을까?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는 자는 도둑이나 종이 먹지만, 그러나 하늘에 둔바 다음 없는 보물이다. 이것은 무엇이? 자, 낡아지지 않는 돈지가 배낭인데, 자비를 베푸는 것이란가? 너희 소유를 팔아서, 어, 사람들을 살리는 자비를 베풀게 되면 구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하늘의이의를 쌓게 된다. 자 그래서 이의를 우리가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자그 다음에 어,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비유, 혼 돌아온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의 한 비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이 혼인 잔치에서 어떤 주인이 돌아오는데 어이 혼인집이라는 게 주인의 혼인 잔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일단은 주인이 돌아오는데 중요한 거는 돌아오는 시간대예요. 자, 이 시간대가 이경이나 혹 3경이라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이죠. 주인이 늦게 돌아온 거예요. 다잘때 들어왔어요. 근데 한 종은요, 거기에, 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주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종이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칭찬받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했으니까 이건 뭐야? 재림에 대한 얘기죠. 띠를 띈다는 말은 이게 케루빔에서 어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러 허리를 둘르고 가드 그러니까 경계태세를 갖고 있는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런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인도 띠를 띠고 노예처럼 이렇게 띠를 띠고 종두를 자리에 앉히고 아주 아주 아주 높은 보좌에, 그러니까 가장 상석에 앉히고 그 다음에 수종 든다. 시종 주인이 직접 시종 둘 정도로 그렇게 어, 극진히 예우를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천국의 보좌에 앉은 자들을 할때 제가 그 계시록 20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 순교자들, 자 이기는 자들 그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어, 천년 왕국 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힌다는 말은 그 뜻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어,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에게 그집 종두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한 얘기란 얘기죠? 자, 청지기라는 말은요, 쉽게 설명하면 매니저예요, 매니저. 자, 우리가 어떤 그 뭐, 저기, 큰 건물이나 집에서 이렇게 집사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큰공동체의 그것을 다 재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을 우리가 매니저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진실하는, 게 원래 번역대로 하면, 이 충성된,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있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어, 주인에게 그 때를 따라,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어, 이 때를 따라는요, 이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그 기회를 말하니까, 그때그때 그때 거기에 알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종들한테 그걸 나눠 주는 그 매니저급 높은 그 제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런데 반대로 12장 45절에 아, 너무 늦잖아. 주인 이거 뭐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그냥 주인 맨날 2000년 동안 뭐 오신 다매한 번도 안 왔잖아. 이제 이러면서 남녀 종두를 때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한다. 자, 이게 지금 종교 재판기 때도 이런 것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때리고 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주인이 님 진짜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서 엄히 때리고, 자 엄히 때리고는요. 원어를 보시면 두동강내다요.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죠. 완전히 두동강 내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이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죠. 자 이거 정말 그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높은 급에 이제 어 관리자 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 이렇게 많이 맞을 것이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냥 천국 가서 이렇게 그 저기. 예수님한테 책망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자,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속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도 답답하다. 나도 빨리 이 일을 이루고 싶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어, 이 종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 시대. 시대를 분별해서 이 카이로스. 이게 지금 시대하고요. 이때 때하고 언어가 똑같이 카이로스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종. 지금은 어, 이스라엘의 때 2000년이 끝났고 이방인의 때 2000년이 다 끝나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누가 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 이때를 대비해서 종들을 어, 거룩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교회를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여기에서 뭐 교제 위주로 뭐 평화 위주로 이렇게 하는 종들은 지금 뭐예요 화합 위주로 이거 전부 다다 지옥갈 종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누가 보금에 나오고 알곡 가라지는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 누가 보금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에 어, 이게 지금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한테야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잖아. 바, 가, 바로, 바로 가서 찍어버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아 주인님 제가 올해까지는 제가 거름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도 만약에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늦지 않 않겠냐. 자 그래서 이때 말하는 그러면은 그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죠. 3 년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공생의 기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하면 이스라엘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걸음을 줬다 그랬어요. 이 걸음은 뭐냐 그러면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어,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없다. 그러면서 어, 걸음에 쓰이는 땅의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게 허락해 주세요. 자 어, 실제로 만약에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끝내셨다면 그러면 이제 어, 이스라엘로 세계 역사는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시간을 또 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알곡과 가라진데 알곡은 어, 이렇게 촘촘히 알맹이가 맺혀져 있는데요. 가라지는 이렇게 지금 비스듬히 이렇게 이렇게 몇 개씩 몇개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 그 배탈나요. 구토설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자랄 때는요, 이게 그, 구분이 안 가요. 나중에 열매가 맺힐 때가 돼야지 이제, 아,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알곡이구나, 알 수가 있대요. 마태복음 13장에, 자, 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번 읽으면서도 어, 그냥 이게 그냥 아 그렇지 알고 가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파트가 뭐냐면 제밭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어, 지금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냐면 밭은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에서 알곡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가라지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가르치고 계시고 제가 그것을 어 어떤 어장로님이 이거 들어보라고 갖고 온 CD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 목사님 맞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밭이 어떤 밭이에요? 제 밭이죠? 원어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예수님의 나라 안에 나중에 그 안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가운데 곡식과 가라지가, 이 원수가 곡식하고 가라지,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딱 뿌리고 간 거예요. 이제. 자, 그때 그 나중에 어 이거 가라지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야좀더 기다려 이거 나중에 다 자란 다음에 이 가라지들 다 살라버리면 돼 추수 때까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이 어, 부분에 얘기를 하실 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말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어, 천국의 비밀들은요. 이거는 그 일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이걸 알수 있도록 가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것이 풀어질 때 어, 그러기 전까지는 이 천국의 비밀들이 알려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걸른다 이 말이에요. 계속 걸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곡식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자라서 도저히 이때는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지막 세상 끝에 갈 때까지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이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알곡 성도 가라지 성도가 비슷하게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이게 결판이 나냐. 세상 끝이 되면 결판이 나는데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어낸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뭐란 얘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죄짓게 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 이 넘어지게 하는 것에 아까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배반하다는 게있다 그랬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노미아라 그래가지고 배도랑 상관이 있다 그랬죠? 배도. 그러면 둘다 뭐예요? 배도죠? 배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라지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어 쥐어 나한테 한다고 해서 니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회 가서 열심히 앉아있고 뭐장로거사타이틀 했다고 니네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알 수가 있는데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열매가 없어. 가라지 열매를 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귀신 쫓을 때 하는 말을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 기초 위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알곡성도가 되는 거고 지키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가라지 심판처럼 그렇게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 환란이 올때 어떻게 돼요 다 쓸려 나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10편 78편 2절에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 이게 지금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씨가 열매 맺고 추수하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근데 이게 참 신비한 비유인데 보세요. 씨가 뿌려져가지고요. 잘 자라가지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고 추수되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돼요. 신비라는 거죠. 미스테리. 그런데 이게 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어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게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돼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그랬어요. 어 이익다라는 말은 보시면은 어, 어원이 희생하다 포기하다 잡혀 죽을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익어가는 것은 성숙한 것그 성도가 또는 그 교회가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가 아닌가 또는 성숙한 신자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얼만큼 희생하는가 포기하는가 어 받칠 잡힐 준비를 하는가 잡혀 죽을 가어 준비를 하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어뭐 이걸 이 사람이 어떤 뭐 귀신 쫓는 능력을 가지고 아주 뭐 엄청난 그 병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 생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전에 예, 계속해서 풀만 막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열매가 익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는 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한 거죠. 이 준비가 안된 자들은 뭐예요?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라지랑 똑같은 성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잘 보시면, 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 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겨자씨 한알 같은 것이 또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큰, 이렇게 그 성도가 되면은, 어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어, 이 여기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 겨자나무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또 어디까지 나오냐면 교회의 세력이 이렇게 커져서 확장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 새들, 세상 사람들도 와서 깃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무가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는풀이에요 풀. 그래서 겨자씨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자라봤자 1, 2미터밖에 안 자라는 그냥 잡초풀이에요. 근데 이 잡초풀에 불과한 거를 갖다가 채소밭과 정원에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 자라가지고 몇 미터까지 거의 한 3, 4미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큰 거죠, 사실. 자, 이것은 그러면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새들에 대해서 이걸 세상 사람들로 해석하는데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예수님이 새, 새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악한 자예요. 자그럼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잠깐 자리 비우셨다가 오셨는데 제자들이 막 이제 난처하게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그 아버지가 와갖고 저희 아들이 간질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막 화내면서 하신 게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 겨자씨 한 알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귀신, 귀신이 나가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축사를 하시는데,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여담으로 잠깐 설명하면, 여기서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뇌에 이제 경련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의식을 잃고그 경련이 일어나는 발작하는 병인데요. 이 한국교회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 사실은 약물 치료를 이게 다른 병처럼 한 7, 80%는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무조건 모든 간질 환자들을 다 이 귀신 들린 병으로 이제 착각해서 이 사람들을 막 기도원에서 때리고 약을 안 먹이고 그리고 또 밥을 안 먹이고 그래 가지고 막 죽고 이런 경우들이 막 생겨요. 이 목회자들이 이제 무식 무식해서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구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말못 하게 귀신들린 내 아들이죠 그니까 러 이게 귀신 들려서 간질발작을 하는 건지 이게 진짜 그 신경계에 이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한 게이 본문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은 말못 하게 그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려 갖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막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복음사에서는 이게 벙어리 귀신이라고 나와요 다른 데서 음. 자.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악을 게, 이 씨앗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오면 은 이거는 뭐예요? 새 밥이죠? 그냥 딱 먹고 날아가버리는 거죠. 천국의 진리가. 근데이 천국의 진리, 이 복음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준까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면 주님의 보호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새를 제압하죠. 새가 여기 와서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귀신 악한 영들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라 그것이 바로 그 천국의 그 능력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잘못된 해석되는 부분이 이제 누룩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크고 막 확장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누룩이라 그러면 나쁜 쪽으로 해석이 됐는데도 여기에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룩은 빵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스트잖아요.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니까 천국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천국이 누룩이 아니라 이 번역을, 이 시위 번역이 정확한 것 같아요. 천국이란 것은 뭐예요? Like what happens when?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생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누룩을 넣어놨을 때 가루에다가. 그럼 이렇게 부풀어서 빵이 되죠? 자, 누룩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전통적으로 이게 바리새인 헤롯의, 헤롯의 누룩,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그랬을 때이 누룩은 뭐예요? 할례파들이 얘기했던 잘못된 가르침이죠. 유대인들한테 야,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던 잘못된 그 가르침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이것을 누룩을 뭐라고 얘기 누룩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교회 안에서 그 음행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아내를 갖다가 아들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간통죄를 범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음행 이것을 적은 누룩이 교회 안에 그 퍼지지 못하도록 해라. 이제 악한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또그 종교 다원주의나 동성애 누룩 배도의 누룩 있죠. 그래서 막 감리교 성직자들 1967년도에 예수님 처녀 탄생을 믿냐 그랬더니 60%가 아니요 그랬어요. 성경이 무어한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직자들 이 90% 이상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50% 이상이 아니요 이랬어요. 자, 이게 지금 지금은 더 심하게죠. 이런 악한 누룩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악이에요. 누룩은 일단 악이 지금 그 의인들 사이에 이게 들어와요. 천국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퍼지는데 악한 영향력이 퍼지는 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꽉 찬다는 거예요. 꽉 차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알곡과 가라지 심판 때 추수 때가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야. 빵이 이제 먹, 먹힐 때가 되는 거죠. 잡아 먹힐 때가 되는 거죠. 심판의 때까지 오는 그 악한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숨겨진 보아와 진주장사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 이제 천국에 서기관된 비유가 이제 비유의 그 하이라이트인데, 이거는 제자들한테만 하신 거고,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죠. 자, 어, 신구약 중간기에 가면은요, 이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프톨레미 왕조하고 저 위에 있는 그 뭐죠, 이제 시리아 왕조하고, 아, 7년간 막 싸워요. 패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날 이 홈페이지니까 사람들이, 보물들을 땅 속에다가 묻어 놓고, 이제 멀리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전쟁에 이게 징집당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 될수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밭에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땅을 파다가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땅 내가 사겠습니다. 해갖고 밭을 산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죠. 아주 이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천백억 원짜리 그 진주 하나 살라면은, 이 자기 집파는게 문제겠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지? 그래서 나한테 지금 그, 배우고자 하는 것이 천국의 가치지? 그런데 그것이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그 연장선에서 또 알곡과 가라지 연장선에서 이 제자들한테만 하신 비유가 그물 비유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랬어요. 바다는, 게시록에 보면 이게 바다는 항상 세상을 의미해요. 자, 세상에서 각종 물고기, 여기는 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다 들어가요. 뭐 아시안이고 뭐 아메리카인이고 다 들어가. 요 자, 모든 열방 가운데 이 그물이란 건 은혜를 말해요. 은혜 안에 모아진 그런 그선그 그 의인들, 의인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 그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믿음으로 어의어 어 의인으로 칭함 받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바로 이. 은혜의 그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이 그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것도 일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13장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이 물고기가 다 차면 그 다음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자이 끝이 되면 이것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좋은 것은 뭐죠? 좋은 것은 여기 물고기 통에다가 집어넣고요. 못된 거 나쁜 것은 여기 땅바닥에다 버려요. 이렇게 바다에 놔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참어참 어,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그,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다 악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얘기예요. 바닷속에 물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버린다는 말은 어 나중에 세상 끝에서 이 악인들을 풀무풀에 던져 넣는다는 말하고 어 동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발로라는 동사를 똑같이 쓰는데 이게 가두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란에서 분리한다. 즉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죠. 세상 끝에 어, 믿는 줄 알고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악인,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았던 어,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 분류해서 갈라내서 어디다가 분명히 얘기했죠. 풀무불에 던진다고 얘기했죠. 이걸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못이죠. 그래서 넘버원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배교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배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어한 구절이지만 이것도 역시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어제 서기관은요 제자들 아니,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높은 굽에 있는 사람이죠. 천국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킹 잼스 번역에서는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것과 옛것이라 그랬을 때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는 어이 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의미할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심판과 또구원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들을 고가는 보물창고예요. 하늘의 보물창고에서 갖고 와서 이것을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가볼리 지방으로 가다가 예, 폭풍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구하는 사건. 이거 요한복음에안 나와요. 어,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삽입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라와서 선생님 저 선님 생 어디 가든지 제가 따라갈게 요 하고 이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투명하게 야 여우도 그리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것 없다. 그러고서는확 이제 내치죠. 자 그러면 어, 왜 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 자격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이렇게 제자의 역할을 할때 아무나 여러분들이 막 그냥 제자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 그랬던 거냐면 안정을 추구한 거예요. 이제 보장되니까 예수님이 아주 인기가 치솟아서 유대 땅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어, 이 대학 교수급이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런 사람이 따라오면은 사실 굉장히 폼이 나고 좋죠 근데 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쳐내시는 거죠 그래서 날 따라와 봤자 안정된 생활 뭐 보장된 생활 이런 거 없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안 따라가죠 그다음에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저기 저 아버지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얘기, 얘기가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제 시체들이 시체를 장사하게 하고 어, 매장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너무 하시네.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시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유대의 장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2차 장례다. 만약에 1차 장례라면 유대인들의 그 장례는 뭐예요? 그날 하루에 바로 그 장례식이 끝나버려요. 24시간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 저 갔다 올게요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장례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가족장 한 대에서 뼈를 갖다가 다시 내서 추리고 흙이 된 상태에서 그 뼈만 이렇게 추려서 하는 2차 장례죠. 그거 하고 오겠다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케하라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한 게 아니라 가족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엄마 뼈, 아빠 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또 할머니 뼈, 할아버지 뼈들. 그러니까 서로 자그 시체끼리 그냥 시체하게라. 그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 살리는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이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빨리 그 매진하고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의 요건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가족 뭐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어떤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족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그 어떤 것들보다 선택을 해야 될때 우선순위가 되어야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별 기준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풍 사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가버나움에서 여기 가다로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때 그 폭풍이 일어나는데 어, 여기 예수님이 이제 고물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죠? 이 놀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여기 마가복음의 4장 37절에 보면 이게 허리케인급이에요. 라일랍스라 그래서. 이게 배가 완전히 막그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 배에 막 물이 다 들어오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옆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죠. 아이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거를 못 보시고 계세요. 지금 어, 이거 좀 가만히 일어나 주세요. 제발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그 다급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은야시끄러 조용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상황이 그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자이 예 육신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이 옆에 같이 있는데도 이게 막 죽음의 공포 앞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같은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27절 27장을 보시면 은 이게 배가 막다 깨지고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일어났죠.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자 안심하세요. 이게 지금 막 사람들 다 물에 쓸려서 막 그냥 헉헉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런데 막 안심하세요. 우리 다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으로 바사도 바울은 들어갔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한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교회사에서 똑같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해서 어, 이 경건주의 그 세대들인데 여러분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 그 재생 목록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영상 이제 꼭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이 요한 웨슬레라고 해서 감리교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미국에 선교하러 이 배를 타고 갔어요. 영국에서. 근데 이 안에 독일에서 온그 모라비안 교도팀이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폭풍이 불고, 이제 돗대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막 여기 보면 막 물이 막 그냥 배 안으로 다 쓸려 들어오죠. 사람들이 막 그냥 비명 지르고 아우성 치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보니까 이 모라비안 팀은 찬송을 부르면서 막이 사람들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 시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서 가서 그래서 아니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 부인들이나 어린이들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애들과 우리 부인 부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워하지 않은 모라비안들을 보고 이 요하네슬레가 충격을 받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서 요하네슬레가 감리교를 만드는 그 훌륭한 그 목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도 역시 뭐예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이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함께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가다라의 가다라로 가시는데 이제 가다라가 거라사라고 불리고 또는 가,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라고 불리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이제 말들이 많은데 요르단에 있는 거라사 제라시라고 하면 이게 사실 7, 80km예요. 여기서 이제 돼지대가 뛰어가야 되는데 이게 7, 80km를 돼지대가 뛰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라하고 크루시가 있는데요. 이 크루시는 5 0 0 m 정도 되고요. 가다라는 1 0 k m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발견되는 이 크루시 같아요. 근데 크루시는 실제 여기 유적도 있고 여기서 아마 이제 돼지들이 도망 아, 뛰어가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제 배에서 막 내렸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여기는. 근데 이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가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두 명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웃음> 근데 자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몇 명이죠 한 명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 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틀리냐 그게 아니고 어이두 명인데 한 명이 굉장히 그 증상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한 이 명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옷도 벗고 막 그냥 자기 몸도 막 하얘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을 못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귀신이 들었던 사람인데. 이들이 와 갖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으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재림의 때도 아닌 데왜 먼저 와서 우리 또 이렇게 고문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대들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 이제 쫓아내시려고 하니까 야 저기 쫓아내시려면 우리 돼지 때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자이 이름이 뭐냐? 너 니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군단에서 의미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런 사건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돼지떼가 2,000마리에요. 2,000마리 이상이 이제 막 갑자기, 어막 미친 듯이 바다로 내달아서, 저기, 돼지들이 죽게 되죠. 몰살 당하죠. 자, 근데 이 사건 보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갑자기 이제 옷을 입고, 얌전하게 이제 앉아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2천 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 예수님께 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계속 따르 따르려고 하니까 아안 된다. 그러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는 가서 어네 가족들하고 이 지방에 이게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선교사로 거기 남아 가지고 대가볼리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귀신이 뭐라 하냐면 돼지 떼에 들어가기 전에 무적행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제발 무적행에는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무적행은 범죄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귀신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적행은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무적행이 열리고 그 중에 왕이 누구냐면 아스모데우스라고도 하고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이제 황충들의 왕, 무적행의 사자가 튀어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귀신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자, 사탄은 알겠죠. 이제 사탄은 근데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 그래서 공중팀의 그 자기의 그 부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적행에 아까 얘기한 아볼로온과 그 부하들이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그 그룹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지금 갇혀 있으니까 지금 우리랑은 열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팀과 이 지상팀에 이렇게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제가 도표를 정리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킹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귀신은 인정하는 인정설이 있고 귀신 자체 같은 건 없다 하고 불인정하는 불인정설이 있어요. 자 귀신 불인정설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신화나 또는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귀신들도 끝났기 때문에 귀신 같은 건 없다. 신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사도바울은 그러면 왜 귀신들하고 싸우고 그래요. 이게 지금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귀신 인정설은 뭐냐? 인긴 있는데 얘네들이 정체가 뭐냐? 이게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무적행에 감금되지 않은 아까 얘기한 이그 공중이나 또는 이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마귀와 그 사자들 또는 용과 그 사자들 이렇게 할때 사자가 이제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의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2절에 홍수 때 죽은 네피림의 영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참잘 보세요. 6게 26절에 5절, 26장 5절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떤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 라파임이에요, 라파임. 이 라파임이 누구냐? 신명기의 3장 11절에, 루바임 족속의 남은 자 바사낭 오기 나오니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래서 오미터잖아요이 바사낭 오기 이 네피림 족속을 말하는데 라파임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뭐냐면 반은 천사고 반은 사람이잖아요 섞여 있는 돌연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떠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심판 때 한다. 그래서 외경 같은데는 얘네들이 이렇게 무덤에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땅 속이나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들 자 이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그그현그 그그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시면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믿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근거 구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사무 사울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급하니까 이제 사무엘 귀신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 잘 저기하는 무당한테 찾아가요. 엔도레. 그 여인한테 가서 저기 사무엘 영좀 끌어올려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보는데 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2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또 나오죠. 이제 사무엘이 야너왜 나를 불러올려가지고 이게 성가시게 하냐 이제 이런 제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영이요. 원어를 보시면 은 이게 엘로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냐? 아니요, 하나님에도 쓰이지만 천사에도 쓰여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신들 또는 천사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악한 천사죠, 악한 천사, 악한 타락한 천사가 어뭐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온 것으로 저는 보는데, 예 뭐하여간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한가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이게 뭐 무당이 막 굿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막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귀신들은 이 복제 능력이 있어요. 똑같이 그 사람 안에 거했을 때이 귀신이 이 개한테 들어가 있던 귀신이다. 그러면은 개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또 저기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했던 그 살아있을 때 행적이랑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뭐 수관을 하고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이미 그 짐승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동성애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남자인데 뭐 여자 귀신이 들어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여자+ 여자 안에 있었던 그런 귀신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귀신은 항상 흉내 낼수 있고 똑같이 모방할 수 있다. 어, 속이는 영들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무슨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 뭐, 열병을 꾸짖으셨다. 질병 자체를 꾸짖으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학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다시 가셔가지고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이 또 있죠. 첫 번째는 막 절벽에서 떨어질 뻔 하시고, 두 번째에도 이제 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는 역시 그 배척을 받으시죠.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 얘기가 마태 13장, 마가 6, 6장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얘기인데요. 이제 열두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세요. 파송하시는데 자, 이 열두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이 땅에서 하셨던 건세 가지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냈죠 자그 다음에는 뭐요? 뭐예요? 병을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타이틀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거. 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고 보내실 때, 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이것을 복음을 전한 대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국 목사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복음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 천국의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팔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진짜 가르침이시고요. 어, 이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9절에 너희 전대 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돈 지갑이죠 지갑. 어,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할때 필요한 그 배낭, 우리 생존 배낭 같은 그런 배낭.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 옷이나 신방,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신발이나 뭐 지팡이를 안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신은 당연히 필수품이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냐면 당시에 어 이게 무기 같은 거예요 이게 막 맹수들이 오면은 뭐라도 막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지팡이 같은 게 이제 보, 걸음만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위험해서 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자 이런 거를 웬만한 것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은 다른 본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좀 헷갈려요 자 지팡이와 신은 그 옛날에 유, 6월절에 보시면은 6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짓고 급히 먹으라. 여행을 갈때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빨리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 이것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신은 신어라. 그리고 지팡이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느 게 맞냐. 이걸 난제로 볼수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팡이는 그냥 하나만 가져가고 그두 개를 가져갈 필요가 없고 옷도 그, 속옷, 이제, 셔츠를 말하죠. 그, 여벌을 가져갈, 너희가 이제 지팡이도, 신도 여벌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왜?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그 필요는, 땅의 필요는 내가 다 채워준다. 너희가 지금 하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너희들에게 필요는, 어, 생, 존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보음 22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자, 이게 잡히시기 전에 직접, 어,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이 말씀을 하시고, 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조차 없게 너네들 갔을 때 부족한 게 있었니? 그랬더니, 아니, 없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전대는 갖고, 전대에 있는 자는 갖고, 배낭도 그리하고, 지금 돈도 챙기란 얘기죠? 전대에 있는 자는. 배낭도 준비하고, 검 없는 자는, 이게 지금 지팡이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지, 검을 가지라 칼을 가져라 겉옷은 최후의 재산의 보루예요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거를 팔아서라도 꼭 칼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결전의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실 때가 됐다 혁명을 일으킬 키 때가 됐다 그래서 아 이제 칼을 준비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제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다음에 나오는 게 제자들이 칼을 두 자루를 내면서 여, 여기 칼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핏박의 때가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핏박의 때가 도래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육신과 그리고 영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이제 핏박의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엇이 지금 준비가 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것을 영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영의 무기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신을 하죠.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영의 무기를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 그 여기서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핏박에 팔랑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된다. 니까 그러니까 어, 가서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 순교하는 거 겁나는데요. 그 걱정하지 말란얘기야 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미리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장 22절에 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요. 이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보시면 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Survival. 여러분, 믿음은 서바이벌 경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공동체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역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끝까지 견디세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인사가 그래요. 자, 10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녔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재림의 때가 되는데 이 재림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그러니까 다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 이제 전해져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림의 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도상에서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럼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재림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인자가 올 때,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나를 배신하면 끊임없이 계속 그러는 거야. 제자들한테 경고하시는 건 뭐냐면 배신하지 마. 배신하지 마. 내가 너희가 나 배신하지. 그러면 나도 너 배신할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배신하면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배신 당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의 죽음, 어이 부분은 제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해서 이게 이 사람이 죽게 되죠? 헤로디아가 그 헤롯의 그 부인이죠. 헤롯의 부인이 그러니까 다시 재혼한 여자가 자기 딸을 통해서 응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음모를 꾸며 가지고 참수를 시키죠. 자, 침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초림 사건을 해서 침례 요한이 선지자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중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가 또 순교를 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롯은 사실 이제. 이 여우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계속 가책이 있고 번민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 이 헤롯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랑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가까 아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저거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조사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의 사역이 맞춰졌고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1년,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어, 공생의 2년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전 시간에 살펴봤던 산상수훈. 천국의 문인 좁은 문에 대한 가르침이랑 오늘 함께 공부하신 갈릴리 바닷가의 열세 개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천국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 대부분 비유, 파라볼레를 통해서만 설명하셨는데요. 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그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어,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만큼 그 소중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은 자들한테만 허락된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어 교만하고 위선적인 종교인들과 시련과 박해가 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자들, 그리고 자기 욕심과 염려로 천국의 생명을 질식시켜버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회개조차 못하게 하신 것, 천국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결코 열어주지 않는 것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심판이란 뜻이라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리고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는 비유도 사실 그 같은 맥락에서 의도된 비유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밭에 심겨진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은혜의 그물 안에 들어온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와 같습니다. 어, 두 비유에서 모두 추수 때이 세상의 끝날까지 공존하다가 마침내 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심판의 그날에 정확히 다른 운명, 곧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불못으로 어, 분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에게 허락된 구원, 은혜의 시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또 반드시 정한 때가 차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악인이었던 자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 정체가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 못된 물고기로 표현되는 의인 중에 악인이란 대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이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넘어지게 하는 자, 곧 실족하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실족, 넘어지게 하는 것은 더치라 의미로 여기서 파생된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죄짓게 하다, 배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불법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아노미아로 그 뜻도 역시 반역하다, 배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둘다 배교와 관련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무슨 뜻입니까? 의인 중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실체가 드러나서 풀무풀에 던져질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섞여있는 배교자들이다 라는 뜻이죠. 어, 마태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성도들을 어, 죄짓게 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코 행, 어,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배교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들이 최종적으로 정해질 운명이 멸망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날에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 세우지 않은 모든 관계들 선행들 그리고 사역들은 심판의 불과 홍수가 임할 때 한올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매들을 가지고 알곡곡간에 그리고 좋은 물고기 그릇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쌓았던 배교자들, 악인들, 그리고 불법을 행했던 자들은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려버리고 살아있는 동안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기회인 연단조차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무서운 경고가 바로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깨어있어 주님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그 맞을 문을 열어주며 그가 오실 때까지 집 종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충성스럽게 나누어주어 살리는 자들이요 동시에 천국의 보물창고에서 때에 맞는 진리의 보물들을 꺼내와서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들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안과 풍요와 안정을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도 기뻐하라, 안심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회개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구원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그 자체가 멸망, 곧 심판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던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는 마지막 때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바로 이때 시대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양식, 곧 성도들을 회개시켜 심판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천국 복음을 외칠 지혜로운 청지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군에서 상관이 아래 계급인 부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부하 병사가 나라를 위해 장렬히 싸우다 전사했을 때 뿐입니다. 망군의 주, 곧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신 예수 우리 왕께서 다시 오실 때 친히 때를 떼고 수종 되시기까지 경의를 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종들은 바로 이런 종들, 천국, 하늘 왕국을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조차 아낌없이 바친 충성된 종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과 교회를 죄로부터 배도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다가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시길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